자, 작은 동작부터 갈게요. 첫 번째 동작 자, 매트 끝까지만 살짝 밀어냈다가 반대쪽 밀어내고 자, 여기서 자 조금 더 크게 갈게요 쭉 그렇죠, 이때 이쪽으로 갈때 팔이 몸에서 쭉 가면서 가보세요 살짝 이렇게 멀어져야 돼 지금 너무 이렇게 붙어서 움직였죠? 살짝 멀어져야 돼, 다 그러면 반대쪽 뚝도 이렇게 멀어져야 되고 자, 거기서 쭉 길게 꺾어서 넘기고 오케이 자, 조금 더 제자리에서 넘겨서 꺾어서 더 크게, 높게. 그렇지. 자, 그대로 있어 봐요. 허리 아픈 거 알아요. 좀만 참아요. 이때 고개 돌려서 봐요. 돌려서. 여기에. 네. 네. 명 지금은 명치 옆에 있죠, 팔이. 네. 명치가 여기 있는데 손이 명치 옆에 있죠. 네. 명치 앞에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가 펴져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높으면 더 좋아요. 넓고 길게. 네. 꺾어 올려서 자, 몸하고 왼팔이 같이 펴져서 넘어가고. 거기서, 쥐니쉬 그렇죠. 자, 그때, 자, 지금 보면은, 왼발에 발가락 쪽으로 체중이 넘어가죠? 네. 발가락 쪽으로 체중이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줬겠지만, 몸의 오른쪽 사이드를 강하게 써서 발가락 쪽으로 체중이 넘어가는 거예요. 네. 오른팔은 아래로 내려오는 역할.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왼팔의 역할. 이렇게 되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왼발에, 뒤꿈치로 체중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밸런스가 잡혀요. 턱 들고, 자, 첫 번째 넓게. 두 번째 넓은 상태에서 높게. 세 번째, 넘기고, 그렇지! 지금처럼! 방금 까지 좋았어요 자, 그러면 은 우리가 대략적인 모양은 얼추 잡아놨어요 뭐 대략적인 모양을 얼추 잡아놨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건 뭘까요? 거리를 좀늘려야되겠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힙턴인데 네. 힙턴! 한국말로 하면 은 엉덩이를 돌린다 혹은 허리턴이라고도 불러요 자, 일단 넘어가는 동작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쭉 가서 올리고 스탑! 자, 그랬으면 여기서 오른팔을 너, 내리면서 왼팔을 넘기죠? 자, 그 동작을 해줄 때 오른쪽 힙은 여기 있잖아요 자, 여기에 고정시켜놓은 상태에서 팔내려오세요 왼쪽 입이 회전을 해서 이렇게 리드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확 열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팔도 더 빠르게 넘어가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 백스윙 쭉 올라가고 잡아놓은 상태에서 넘기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밸런스를 잡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하는 게 뭐냐 자, 백스윙 가보세요 자, 힙턴을 해야 되는데 힙턴을 하라는 얘기도 들었고 근데 어떻게 하라는 몰라 그냥 돌리기만 해그니까 어떻게 돼? 넘겨보세요 오른쪽을 돌려 아...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배가 앞으로 튀어나오지 그래서 이거를 배치기라고 불러요 얼리 익스텐션이라고 부르고 네, 근데 그냥 배치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게 되고 다시 한번 올려봐요 자, 이렇게 오른쪽이 회전을 하게 되면 돌려봐요 체중이 발가락 쪽으로 실리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피니시때 밸런스가 안 잡혔던 거예요 오른쪽은 고정시켜놓은 상태에서 왼쪽이 회전을 하게 되면 밸런스가 훨씬 더잘 잡히잖아요, 이렇게 그때 얘만 돌아가면 안돼 날개축지 있죠. 여기 어깨, 날개축지부터 엉덩이까지 선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다 돌려 넘어가는 게 훨씬 수월해지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거기서 던지면서 턴 이렇게. 자, 오른팔은 아래로 넘기는 건 왼팔로, 몸은 왼쪽 사이드를 왼발 뒤꿈치 쪽으로 회전. 약간 느낌상으로는 공에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회전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맞으면서 던져야 되는데 이렇게. 붙잡고 던졌어 이렇게 쭉 갔다가 던지면서 턴이 느낌이 나와야지, 스윙쭉 회전하면서 걷고 던지고 멀어지면서 회전 이렇게 자, 백스윙 쭉 갔죠? 자, 여기서 던지면서 돌아 그럼 팔이 모였지? 그럼 모인 상태로 그대로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백스윙 갔죠? 쭉 이렇게 자, 여기서 오른팔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팔만 신경 써봐요, 오른팔만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왼팔은 여기서 새끼손가락부터 주먹 쥐듯이 말아주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네 자, 이때 왼쪽 힙이 턴을 해주고 그렇지, 이렇게 자, 백스윙 클럽은 아래로 던지면서 힙턴 그렇지, 지금처럼 자, 백스윙 클럽은 아래로 던지면서 힙턴 그렇지, 지금처럼 환급코 괜찮았어요, 그냥 되게 좀 웅크려졌을 뿐이야, 몸이 웅크리죠? 네. 그거 빼고 괜찮아요. 자, 그 상태에서 자, 백싱 회전 꺾고, 자그럼 되게 높게 들었죠, 채를 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오목으로 내려주는 거지, 이렇게. 네. 몸은 높게 세워놓고, 클럽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왼손 말아주면서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페이스 잘닫히죠자 네. 여기서 잡고 있어요. 자 이때 왼쪽 힙이 빠지면서 회전하면 팔이 쭉 지나가죠. 이때 얘는 마저 넘기는 거야, 이렇게. 이게 힘이 위에서 아래를 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은 힘을 따라서 숙여질 수밖에 없어 핀다라고 생각하면 은 아래로 향하는 힘, 내가 피는 힘 이게 서로 맞물리면서 그냥 제자리 유지가 돼요 자턱 들고 자 백스윙 회전 네. 다운스윙 펴지면서 넘기고 이렇게 얼마나 좋아 자 그래서 백스윙 회전 거기서 왼쪽 힙턴 하면서 몸 일어서고 그렇지 지금처럼 자, 백스윙 갔어요 오른팔이 굽어 자 그럼 오른팔이 다시 펴지면서 왼팔이 넘어가면 몸이 높이가 유지가 되게 쉬워요 수업도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럼 백스윙 갔다가 이 앵글이 유지된 상태로 이렇게 나가야 돼. 상하체가 같이 나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상체는 안 나가, 아 하체는 안 나가고 상체만 나가고 있어. 네. 조금만 더 하체를 내보낸다는 느낌. 그래서 상하체가 같이 나가면서 때려야 돼요. 이렇게. 높게 들어 올렸으니까 내리는 게 아니라 피면서 넘기고. 이렇게 지금처럼. 요번 거 비디오 가볼게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과감하게 쫙 팔을 펴주면서 클럽을 넘기니까 몸이 숙여드는 게 아직 있긴 하지만 많이 줄어들죠 자, 백스윙 쭉 돌면서 높게 던지면서 회전! 오케이! 방금 것처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지막 거 아주 좋았어요!